사도행전 서른 여덟 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넬료의 사자들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류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신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웃음> 에,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웃음> 고넬료가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웃음> 요 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종절 하나하고 하인 둘을에게 설명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베드로와 지금 그 사람들이 만나기 그 약한 21시간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오후 3시쯤 그런 게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날 정오쯤 지금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또 배드로는 아 오전에 그 오전에 그 정한 시간을 따라서, 어, 옥상에, 그, 피장 시몬의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또, 환상을 보게 되죠. 내구탱이를 맨 그릇 같은 것에, 이제,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것, 기는 것, 탕에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웃음> 놀라게 되는데, 이제 마침 또 그때 베드로가 시장해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시켰던 그런 즈음입니다. 그걸 주, 주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먹지 않게 되죠. 자기가 어, 유대인으로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먹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웃음> 주님께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설명을 하시지 않죠. 그런데 몇, 몇 번, 세 차례나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거두어, 어, 들어, 들여가셨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이 의심은, 어,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제 구약의 토대에서 어 알고 있던 그런 음식물 규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주님의 가르침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했고, 어 이제, 그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하고, 자기가 아는 것하고 배치가 되니까, 이제, 이제,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런 즈음에 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들어와서, 문 밖에서 부, 부르게 됩니다. <웃음> 그, 좀 주변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비장 시몬의 집이 이제 해변가에 있었고, 원래, 가죽 세공, 가죽 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염, 저,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바닷가에서 그런 것들을, 그,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워낙 집이, 뭐, 천민들의 집이니까 뭐, 그렇게 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문 밖에서 서서, 서서 이제 부르는데, 베드로 시몬이 여기, 뭐고 하느냐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그 얘기를 못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 근데 그런 즈음에 성신께서 깨우치고 어, 깨우쳐 주죠. 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하는 어, 깨우침을 어, 주십니다. 그냥 주님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 구약 계시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실제적으로 높이 되신 주님이 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 주님의 가르치심의 방식은 참 다르죠.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 주님이 꼭 무능한 교육관 같이 그냥 배주기만 말, 말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이제, 실제,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가 의심하고, 어 <웃음> 믿지 못하고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그치고, 밀어붙여서, 또, 제안을 하시지 않아요. 요구하시지 않는다. 예, 주님의 방식이에요. 예,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죠. 예, 주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다그치고 교회 안에서도 밀어붙여요. 예, 가정에서도 밀어붙여버리고 예, 예, 그렇게 하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음. 인간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상태 상황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그걸 자기가 뭘 어떻게 그걸 주장해서 바꿔볼 수 있겠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제시를 할줄 뿐이잖아요 자. 안내를 하고, 주께서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신, 하는 거죠. 진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인가, 그 주님의 인도를 자기 임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밀어붙여요. 밀어붙여서,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다 알려줘야 된다고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인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했잖아요. 성신의 인도도, 이게 무슨 개인적인 무슨 인생, 기륭화복과 관련해가지고, 생사화복과 관련해가지고, 뭐, 그, 뭐 인간의 그 희로애락이나 오욕출정을 이루기 위한 성신의 인도가 아니에요. 성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행전이지만 성신행전이라고 했죠. 성신께서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데, 성신의 그 사역이라는 게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시는 거, 깨우쳐서 인도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토께서 낮아지셔서 하신 것은,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삶을 살고 죽으시면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는 재창조된 그런 조, 그 기관인데요. 그, 그것이 사위하나님의그 사역으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실, 그 첫, 그, 교회를 창설하실 때, 원래 구약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건 사실 본, 본질의 교회는 아니고요. 그림자적인 그런 교회이잖아요. 근데 사실, 열다섯 곳에 각 지역에 흩어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어, 그, 성신의 감, 감동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 그걸 보면 앞으로의 그 성신의 사역을 알수 있는 거죠. 어, 그 성신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이루는 건데, 그 교회를 어, 이룬다고 할때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끝나는 게아니요온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듯이 이제 차츰차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차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성신의 사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그, 그 일을 위해서 성신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근데 그 일의 일꾼으로 쓰일 베드로가 그 그렇게 그 주님이 다 이미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그런 한계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 몸으로 배운 곳에 갇혀 있어 가지고 그 주저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우쳐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저뭘 유대에서 먼 지역 욕바한뭐 이제 더 멀리 이제 더땅 끝까지 나갈 건데 그런 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교,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돼갖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데요. 고넬료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진짜 믿어야 될그 본질의 교회 속에, 그, 그의 성질 속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아직 그리토를 모르고, 성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일은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성신의 사역은 결국은 이 사도를 깨우치고 이 고뇌료를 만나게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참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는 <웃음> 그 주님이 회복해 나가시고자 하시는 참세 사람의 그 기관이 되는 거고, 그 주님 만유통일을 위한 그런 기관이 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웃음>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나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고 에?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어려움 당치면 가서 기도하잖아요 백일기도도 하고 뭐별기도를다 뭐, 하죠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가 주님이 목표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병자가 나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또뭐 <웃음> 무지한 사람들이 깨, 깨쳐줘야 되고, 그것과, 그래서 그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거 아니면요, 그게 응답이 됐다고 해도, 결국 자기가 목적은 다른데 있었기 때문에 그 성신의 인도를 진짜 이루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그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게 성신, 세례를, 이제 교회 가입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뭐, 뭡니까? 성신세례를 받은 것을 가시적으로 물세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을 쳐 주는 거예요. 성신세례를 받는다는 건곧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그 거기에 참여해서 그 행보에 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잘, 아담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존재였는데 성신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이제 교회에 가담해서 그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세 사람으로서 나를 써나가시는 일에 자신을 다들려가겠다 그걸 고백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형제들과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상을 구현하고 완전한 사회상을 구현해 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사실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때 완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시작, 시작인데 시작 그러면 세례를 죽을 때까지 실효성 있게 누려가는 삶이 신자의 삶인 거죠. 이제는 나는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는 없고 새사람의 나만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전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 이전에 꿈꾸고 바라봤던 것들 그런 것들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목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가입된, 가입되는 된가입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교회 생활이고, 이 신령한 생활이에요.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그동안 천, 천여 년, 그렇게 그 중세 암흑기에서 교회가 변질됐잖아요. 참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참된 교회라고 꾸며진 교회 속에 있었잖아요. 네? 형식으로, 제도로, 그렇게 전통으로 그걸로 참된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영적 질서 속에서 이제 서로 창합하고 연락해가지고. 그 완전해로 나가는 교회, 이게 참된 교회다. 우리는 다불의하고 악한 존재인데 주님이 여기에 가담시켜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게 이제 진짜 이런 것이 참되게 주님과 자르게 지내는 거고 형제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게 참된 교회라고 우리가 그런 사상과 정신을 쫓아서 지금 시대가 너무 교회의 상태가 이상해지고 세속적으로 찌들어지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성신께서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그런 그래서 런그 이런 교회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원 받았다고 광내는 교회, 우리가 바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아, 뽐내는 그런 뻥치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뻥이에요. 그건 진짜 본질은 내가 속한 그그 속에서 진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나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불의함을 다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형제들과 진리의 소통을 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교회예요. 그게 거짓말 하지 않는 교회죠. 진짜 거짓말 장애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 장애 이라고 사람들이 그 하냐면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진짜 거짓말 하는. 우리는 다 거짓됐어요. 세상도 다 거짓됐어요. 사단도 다 거짓됐어요. 근데 참은 오직 그리토만이에요. 그리토의 말씀이에요. 그거 말씀이 그 말하는 구원관, 교회관, 이, 저, <웃음> 성도관, 뭐, 이 모든 신관, 인간관, 뭐, 저, 종말관까지, 말씀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에요. 그게, 그게 거짓,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낄수 없고, 세상도 낄수 없어요. 그게, 그, 참된 사람인데,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절차를 안 밟는 사람이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 자기가 보험 받았대 그리고 그거 거짓말인데 근데 그게 참이려고 하면 그 인격과 삶, 생각과 말이 다글로 모아져서 가야 돼요 진짜 주님께 속한 자로서 행보가 돼져야지 그게 진짜 그리도인이에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시선을 높여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생각해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거길 바라보고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그 절차를 다 따라가야지. 그게 참인 거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참인가요? 거짓이에요. 그, 뭐, 어제, 그, 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봤지만, 루터도 완전 송화, 영화까지 그걸 내다보면서 이신칭이를 얘기했다. 그게 참이에요. 이신칭이만 얘기하고 그 송화의 과정을 안, 안 받는 사람은 무법주의자예요. 반법주의자고. 거짓, 거짓된 사람. 그런, 그런 사람들이 모지, 모이면 거짓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짓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신으로 지금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그, 고넬료를 감동하시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그 생사화복, 그, 그들의 그 기, 이제, 분기 자체에 그 빠지는 삶, 그,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큰 그림으로 그려놓으신 그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신의 인도다. 성신의 인도를 진짜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이게, 성신의 인도가 지금 입체적이라고 제가 여기서 안 아직 뭐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정경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구속사가 다 모아져서 하나의 진리의 체계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웃음> 성신께서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이렇게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신비한 이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어요. 성경적인, 개시적인 필요한 기적은 필요 없다. 비상선미로 기적은 있지만, 그 개시적인 게시, 의미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께서, 그 소리를 들려주셨다 할 때도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음성, 사람의 음성으로 와서 들리는 게 아니다. 이미 깨우쳐 주신, 이미 제시해 주신 전의 게시를 통해서 이제 그 토대에서 감화, 감동을 하셔가지고 알게 하셔서 스스로 그걸 취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웃음> 그 의심을 벗고 이제 순종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성신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뭘 신비한 소리를 들려줘가지고 아 앞니를 알게 해서 뭐 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뭐 어떻고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걸 하려고 성신께서 감동하지 않는다.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에는 성신의 인도는 강단을 통해서 내려주는 말씀을 쓰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 선배들이 아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그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성신께서 뭐 지금도 기도원에 올라가면 성신님쓴뭐 따로 알려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역사적인 사명을 알수 있도록 할때이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이 시대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역사적인 사명도 역,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무슨 음성을 따로 들려줘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것도, 그, 회심이라는 것도 다이 질서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성신의 인도를 또 다른데, 혼자, 혼자 성신의 인도 받았다고 하면,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그럼 목사가 뭐 필요해요. 그냥 혼자. 성신의 인도 받고 다보원 받았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다니지 목사가 필요 없어요 교회 직분자가 필요 없다 <웃음> 예,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깨우치실 때 거기에 순종의 삶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성신의 인도다. 이제 그 거기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는데 거기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아무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베드로는 옥상에서 내려왔고 그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저희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저들은 대답하기를 자신들을 보낸 백부장 고넬류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웃음> 저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결코 고넬류를 뭐 과대포장,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베드로한테 비유를 맞춰가지고뭐 어떻게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일이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실 고넬료가 그 하인 그들하고 종졸에게 설명을 했던 것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가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비하게 그 게시를 받았는데, 가서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꼭,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저기 고넬료가 듣고자 했던 말이 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듣고자 했던 말,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걸, 그걸 듣는 일이 아니면, 그 성신의 인도가 필요 없고, 사도가 필요 없어요. 이제 저들이 고넬류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을 또 잠깐, 우리가 고넬류에 대해서는 지난, 지지난 시간에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 하인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또 보죠 먼저 의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유대교에 입문한 자들 즉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표현하는 의인이라는 표현도 유대교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부패한 유대교의 사조에 따른 사람들은 아니고 고넬료가 어찌 보면 구약의 남은 자들에 속한 그런 자들에게 배운 그런 정통적인 신앙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고 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도대에서 고넬료는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위가 뛰어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누려가는 사람들이 그 의인이지, 그 사람 자체에 무슨 뭐좀 좋은 그 뭐가 성, 착한 성품이 있어서 그 사람의 뭐어 업적이 굉장히 좋아서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의인은 결의인격 음, 하나님 언약과 관계돼 있고요. 그 언약에 따른 삶과 관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공동인 실체와 연결된 그런 그런 것들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그러니까 고넬료가 듣고자 하는 게의 의인이 과연 듣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단순히 율법을 외형으로 지키는 자가 아닌 본의적인 측면에서 실천하면서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의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어 주셨죠 최초로. 근데 그 믿음 그뭘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약속은 메시아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 단순히 아브라함의 구주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주뿐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구주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만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한거잖아요 그걸 비, 믿는 사람이 그 의, 의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그걸 향해서 어, 행함으로 의를 음. 보인 사람이에요. 이따가, 뭐, 해외 경건회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못볼 건데, 사실 거기까지는 다못 봐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극단적으로, <웃음> 이제, 그, 행함이 없으면서, 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경우를 딱, 부정적인 예를 딱 두고, 주의 이제, 긍정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라압에 대한 예를 들거든요. 행암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 사람. 결과물로. 공로가 아니라 결과물로 나타낸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메시아와 관련된 의, 의인.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꿈인 말이 아니거든요. 구약의 표현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연결해서 표시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렇게 약속된 삶을 지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라가 망하는 중에서도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 그게 구약의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그그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큰 선지자인데, 그 세례 요한이 결국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리도를 예비하는, 그리도가 오실 길을 닦는 일을 했다. 그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그냥 폼 잡고, 그냥 제사 잘 드리고, 아, 저기, 광고하면서 구제하고, 이게 의인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약속된 삶을 지향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들 사람. 환경에 따라 조금 아프고, 조금, 조금 뭐 무시당하고, 뭐 조금 가난해지고 이러면 주님이 다 어디로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은 의저 신자가 그게 구약 성도의 구약의 의인들이 꿈꿨던 세계가 우리 지금 이 세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했던 세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세계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구약의 의인들이 보였던 그런 삶도 못 보이고 살아가면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방향성도 없고, 열매도.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걸 단식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가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 로마 백부장으로도 권세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수평, 하인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고 말이죠. 그 하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의인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입에서 꾸며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는 말이에요. 와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진짜 이 사람은 자기 권세 안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진짜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그 노예 하인들은 노예잖아요 사실. 노예, 종졸도.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댑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저기,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유대인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식민통치의 지배자 로마의 하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선하고 의롭게 했으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고넬료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의를 쫓아서 산 사람이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직 그리토를 영접하지 못하고 뭐 성신의 인도를 그, 이, 실제 성신의 내주를 네, 경험하진 못했지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성신의 내주를 꿈꾸고 살았던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좋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고 적어도 민족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좋다고 인정해도 저쪽 아프리카나 뭐 어디 미국으로 가서 좋다고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왜그 지역적 도덕 상대적 도덕적 특성이 있고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 그런데 그 고넬료는 그걸 뛰어넘은 거죠. 고넬료는 이를 초월한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회복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로서는 그리토를 영접하지 못하, 희미하고 초보적인 계시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런 특이한 믿음은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림자 안에 있는데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얼마나 돋보입니까? 지금 실체에 있는, 실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저들이 그 고넬료가 자신들을 보낸 이유를 말한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토록 의인인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하에 말을 드리려고 자신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주님의 사도. 사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창조주 대심과 구속주 대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구약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일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인 거지. 그 높이 되신 분이 성신으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해나가시고 계신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게 관심인,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인생의 본의와 목표 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넬류가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저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과, 또, 그, 그것이 다, 이제 종말에 관한 일들이 다 묶여져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넬류.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아직은 저들이 사도들을 통해 들을, 들을 그 내용을 다 해야 려알수 없지만, 아무튼 주께서 쓰시는 종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고넬류가 그렇게 그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역자 신방을 요청하는 것도 개인의 뭐 축복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부분이 미, 미흡하고 결핍이 있나 이런 것들을 검증 받고 그리고 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 신방을 받아야 돼.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꼭 신방 와야 돼. 뭐 말씀 들으면 다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노출하지 않아. 진짜, 심. 이건 신방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방은 그, 그 옛날 그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는 신방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온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사역자를 받, 아, 사역자, 주의 종이니까 뭐, 불러다가 저기 축복받으면 더큰 축복받으려고? 그게 다뭐 이교적인 거죠. 이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도 뭐, 지금, 로마 백부장임은 학식에서 다 베드로보다 뛰어나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들을 들, 들을 게 있어서 일,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려 세계사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유대 민족사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에? 구속사를 알. 베드로는 저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자신이 이제 그 주의 사도로 일한 내용과 그리고 옥상에서 경험한 일 등등을 연결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이 이방인 고넬료와의 교제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린 거지 아, 왜 이거를 먹으라고 하셨나?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었나? 지금 총신께서 나를 다시 의심하고 있을 때 내려보내서 이,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 연결해서 딱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와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신님의 사역을 다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립 그것은 저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속죄사역 그리고 성신님의 인도 거기다가 사도들의 증인으로서의 행복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주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베, 베, 베드로가 고넬루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말씀들이 이런 내용을 그 강설 내용에 포함해서 말하 그래서 베드로는 저들을 불러 유숙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집은 피장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저의 허락을 받아서 유숙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여기다 끼워 넣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도들의 경우를 보아도 자신들이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다른 이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소유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냐 한 예가 없습니다. 손님을 받으려면 내, 내, 내 손님이 아닌, 내 손님인데, 다른 집에 받으려 하면, 이, 여기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사도인데, 내가, 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안에서, 내가 큰 일을 하니까, 받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절대 하지 않았다. 이게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은 옥중에서 얻은 그 영적 아들이자 영적 신복인 오네신모에 대해서라도 그의 전주인 빌레몬의 양해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돈떼어먹고도 도망온 사람 아니야. 예? 빌레 빌, 오네신모가 빌레몬에 돈떼어먹고 왔어요? 도망왔어요? 사실. 그걸 자기가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게. 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정을 가지 주님의 심정이 아니면 그거 할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다 하셨잖아요. 말없이 와서 다 하셨어요. 섬기셨다고요. 무식한 종들이 날 섬기라고 하죠. 날 섬겨. 그러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분 나빠서 성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니면 맞이 못해 성기려고 맞이 못해. 또, 주의 종이 뭐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웃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도 봤지만, 그 쓸데없는 예의, 뭐, 쓸데없는 무슨, 뭐, 세상의그 상대적인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걸 하나님 나라에 섞이질 않아요. 섞이, 근데 사단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그, 그, 땅, 땅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끌어 내려가지고, 그 땅의 윤리를 가지고 하늘 나라를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사역자를 존중하는 게 뭐고, 진짜 성도를 존중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안다닙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대접이나 받을 상속이나 앉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이에요. 뒤에서 딱뒤짐지고앉아고다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빌립몬서 8절로 14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승낙이 없이 끝절만 보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니그 주안에서 이게 사도 아니에요. 성도호 그런데 성도라고 주장하지 않는거예요 굉장히 배려를 하는거죠. 왜 배려를 하냐면 주님을 생각해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 내가 사도로 명하는데,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그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되게 내가 그, 그, 혹시, 오네시모하고 관계된 문제는 다 풀어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손님을 드리려고 할 때, 이 가뜩이나 어려운 집인데, 손님을 드리려고 유숙하게 할 때도, 사실, 그런 거 생각해야 돼. 그냥 뭐,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주장하고, 예? 막, 아, 참, 그참 무식한 일. 사람들한테 무조건 짐 지우. 짐 지우.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우는데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그런 권세로 했다 하는 걸 알면,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아무튼 베드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주인인 피장 시몬에게 양해를 구해서 먼 길에서 온 그들을 유숙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이 저기 뒤에도 나오지만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빛을 보여야 돼요. 스크루테이프가 그그 그, 그 사단이 뭐꼭 하는 일에 반대인 거죠. 예. 가까운 사람한테 신뢰를 못 얻는 사람들은 이 사람 신자가 아직 안에요 본인이 아닌 신자라고 해도. 예. 불신자들한테도 사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요 불신자들한테. 진 그, 그거는 본인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인간적이지 않다. 그게 신성한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 보낸 사람, 바람, 아, 보냄을 낸 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이 유숙게한 일의 의미에 대해 좀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날때부터 그랬고그 유대적 환경 속에서 장성했습니다. 나름대로 시대를 통찰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고 그러한 토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반에 걸쳐서 사도로 훈련받았고 또 시험 중에 주님의 기도로 아주 떨어져 버리는 이, 그런 일을 그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대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신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그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이르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 일을 했지만 아직 유대적인 내용에서 더 나아가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에게 환상 중에 계시하시고 그러한 유대적인 생각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일들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예, 예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일의 성취를 향하여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여 교제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콧대가 높은 사람들입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동족인데 섞였다고 개 취급했는데, 이방인들은 더, 아예, 개, 개도 아주 못된 개로 취급하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걸 유대인들이 알면, 유대인들이 알면 당장 그 징계할 상황이에요. <웃음> 이게 진짜 통일된 사회, 주님이 꿈꾸셨던 사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게, 이게 이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말이죠. 야, 헬라인 야만과 유대인과 헬라인, 야만인과 지식인들이 하나가 되는 성신의 사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 편에서 위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고 저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반 사람들이 꺼려하는 피장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의 교제도 시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경계가 다 허물어진 거지. 네? 응. 이는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아직 나중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한 저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몰래 그냥 또 피했던 그런 연약함도 있긴 있었지만 여기서는 성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 이, 이 일이 다 아직 아, 정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일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개인적인 아상이나 행복 이런 유의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미래가 불안. 야 그냥 그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출교될까 봐이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저, 제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자기, 자기가 직접 위험을 당하는 걸못견디잖아요 그, 그건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유의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할수 없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나 미래에 대한 보장. 그런 일이 한번 소문 나면 이제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죽이려고 담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죠. 베드로는 높이 대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에 가장 큰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고 행보했다. 그러니까 그 피장과 피장의 집에 머무는 것도 그렇고 이방인들 이방인이 보낸 그종 종들 하인들과 같이 유숙하면서 교통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같이 말을 섞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창조주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에서 낮아지셔서 말을 거시는 것 그거 아는 사람은요 노숙자 뭐그외그 그 어떤 그 악인이라도 가까이 가서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인종한테도 복음 전하는 것 아니? 그 조선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냥 미국 미국 뉴욕에서 그 새로운 기획 도시 가운데 저 일생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 지금 강남 땅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을 소유하고 평생 넉넉하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아니까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하겠어요? 신자로서의 삶이 뭔지 자기 개인의 꿈이나 행복, 미래 이거 생각하면 이 신자 아니에요. 그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 걸리는 게다 걸리는 게다 걸려요. 말에도 걸리고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는 것에도 걸려요. 예? 조금이라도 무시해도 걸려요.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모세가 그랬지 그. 애굽의 가장 큰 보아를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일, 고난받는 일, 그걸 더큰재물로 여겼다. 미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을 해야 돼이 땅에서 신자는. 지금 베드로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사회 속에서. 시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존재로, 재물로. 삶이, 신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리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리토 때문에, 그리토를 위하여. 이게, 이거, 저, 모세의 그 고백의 실체 속에 있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그가 곧 강함으로 나타나. 형제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약하, 약해지는 건 그게 겸손이죠. 큰소리 치고 다 주장하려고 하고. 그 겸손 아니에요. 교만이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장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철저히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 위에서 내려 깔 보면서 그 뭐라고 지시나 할지 안정 그들 밑에서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그 사자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성신께서 어떤 내용을 기초해서 어떻게 역사를 주장하시며 그 도구로 부르신자들을 섭리해 가시는가 하는 면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은 베드로는 어떤 태도로 보였는가 자신이 성신님의 인도에 대해 다 알지 못했지만 한걸음씩 전진케 하시는 일에 불복함이 없이 자신을 들여서 베드로의 그, 그 자신을 들여서 나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그 듣고 나갈 것인가를 생,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고넬료가 그 희미한 계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본질적인 일을 취해 갔다는 것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저들을 영접하여 그 집에 유숙, 유숙해한 일 등의 의미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성신님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어디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아니에 보편의 교회하로서의 완성과 관련된 행보와 관련하여 성신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은사의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확인하고 그 일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에 장애가 있으면 듣고자 해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한테 더 듣고자 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죠. 주님이 다 알려주시겠지. 다 무시하고 질성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혼자 기도하고 그냥 주님과 교통하고 산다고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잊고 그저 말씀을 듣고 자, 자신의 생긴 것을 잊어버리며 타인에게나 적용하고 한가하게 논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 빌붙어서 그냥 육신적인 이익만 챙기고 산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현재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겉도는 일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한 가지라도 깨닫게 되면 가장 가까운 자들과 그 실질을 나누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기쁨을 공유하며 나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게 2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를 통탄해야 되죠. 못살은 거을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눈물을 흘릴. 그리고 어찌할고 이제 주님의 질서 속에서 회복해가요. 이전에 적대적인 위치에 있던 자들과 그런 이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신님의 능력인데 하물며 한 형제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제들, 이게 지금 왼수들을 유숙하게 한 거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신자요이 신자 아니에요. 형제들이 뭘 하는지, 밥을 먹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거, 그거 위해서, 뭐라고 해야되나 모르겠네. 알아서 잘살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웃음>